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하와이에서 마을로입니다. 오늘은 한세 가지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. 아, 첫 번째는, 하와이 자가 격리 면제 시작 후, 음 3일 만에 한 3만 명이 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뉴스 전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에 관련돼서 현재 그 하와이 호텔 어 상황에 대해서 또 알려 드릴 거고. 세 번째는 정말 이건 뭐 반가운 소식이죠. 이제 미 본토에서 정말 이제 프리 테, 트래블 테스팅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일본이 이제 참여한다는 어 뉴스를 또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뉴스 전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하와이 자가 격리 면제 후, 어, 3만 명이 이제, 입국을 했는데요. 아, 이 숫자는 첫날 1만 명이 들어왔고, 어, 2일차는 8천 명이 들어왔습니다. 아, 이 중에 70%는 관광객이고, 아, 30%는 이제 기항하는 하와이 주민이라고 하는데요. 하루에 어, 하와이 주지사는 3,000명, 많으면 4,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예상을 뒤엎고 뭐 8,000명에서 1 0 0 0명 정도 들어오니까 아,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잘 했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현재 그 이런 그 하와이로 오는 비행편이 적은데도 이 정도 숫자면은 아, 매우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정말 이렇게 오고 싶어 했던 어~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됐다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미난 이야기인데 아~ 어, 캘리포니아에서 온 어떤 한 커플은 아~ 어, 하와이 그관광재계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바뀌고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오는 이제 까다로운 이런 게 있지만 은아 하와이에 도착해서 자가 격리 없이 자기들 그 결혼기념일을 어, 여기서 보낼 수 있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현재 그 하와이 호텔 상황을 어, 뉴스로 또 알려드릴게요. 어, 현재 그 하와이 호텔은 약한 25% 정도 오픈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%? 어쨌든 그 뉴스에서는 25% 오픈했다고 그러고 올해 12월 1일까지 45%까지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호텔이 이제 그 부분 쪽 리뉴얼을 하면은 오히려 시간,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여행자들 불편한데, 아, 현재 코로나로 이제 호텔이 열지 않았지만은 아, 하와이는 지금을 뭐라 그럴까 전화위복이라고 해서, 어, 열심히 전체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와이에 오시면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호텔을 만날 것 같아요. 세 번째 뉴스는 미 본토에 이어서 어, 일본도 자가격리 면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. 아직 그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아. 검사 기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디테일이 없고 나머지 그 서로 상호 간에 어, 이렇게 승인 어, 협약을 한 거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. 올해 말까지 주지사는 어, 일본인 관광객들이 어,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그러네요. 아, 이 소식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, 아, 일본이 들어온다면은 저희 한국도, 한국 여행 시장도 하와이에 열릴 거로 곧 어,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하와이 소식 전해드렸고요. 아 어, 저는 더 좋은 하와이 뉴스, 더 정확한 하와이 뉴스를 취합해서 다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